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곧 법이고 벗 힘이니라. 음. 끌리는 대로 하는 게 좋소. <웃음> 우강아 어디 가니? 우강아 이쪽으로 와라. <웃음> 이 싹토마마저 없는 우광아 응? 아... 뭐하냐 뭐하냐 말이 응? 먹었지? 아... 말이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해 해풀어야지 해풀려면 어떻게 해야해 어? 해풀려면 아... 어떻게 해야해 어떻게 해야하냐고 말을 해봐 <웃음> 말을 해봐 이 새끼야 말을 해보라고 <웃음> 말을 안하면은 뒤져야지~~ 아니 이네 안된다고 아, 개꿀 존나 맛있구나 이게 바로 우광이지 아, 개꿀 묶어준 다음에 바로 가줍니다 캠핑을 하려면 마중이 가장 중요하지 아. 자 마중은 어떻게 잘하느냐 다 방법이 있음 둥예어도도도도도도도어도도도도도도도너도도도도도도도 어떠냐 이게 바로 클래스다이 녀석아 클래스가 보이냐 클래스가 보입니다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떠냐? 아프지? 아프지? 이것이 클라스다. 하여보서요가 아, 자고. 오! 오! 야 너도 좀 치는구나. 어? 좀 쳐. 너도 좀 쳐. 아, 왕, 왕년에 왕좀 놀았구나. 아, 왕년에 좀 놀았구만 자네. 추내 잘하는구만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런 거 아주 좋다고 긴장감을 주네. 어.. 느낌스에왜맞는거야 이거 왜맞는거야 일로와라 일로, 일로 죽으란 말이야 그치 그치 죽어야지 이 죽는게 된거아 좋아 해볼 못가 못가 가, 도망가아 도망가, 도망가. 가보이가 온다 아 씨발. 아 살았다 골여호호 야, 어, 어, 어야 뭐든지, 뭐지 뭐든지, 뭐든지, 뭐든지, 지만든지 뭐든지, 뭐든지, 뭐든지, 뭐든 아, <웃음> <웃음> 아, 든지 뭐든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uh... 아, 수비뭐 셔져, 아,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숨이! 내 네, 숨이! 아, 숨이 안 쉬어져! 아, 살려져! 숨이 안 쉬어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진짜 숨이 안 쉬어져! 아, 아좀 아, 아, 쉬어지는구만, 이제. 아! 아, 어, 킹아! 킹아요! 아주 킹합니다! 잘 빨리 써야지. 뭐 하는 거야? 에이, 빨리 잘안 쓰냐? 안 쓰면은 내가 묶는다 이 녀석아. 에이, 자, 2층 올라가서 해독기 견제 한번 들어갑니다. 올라가서 2층 오른쪽. 에이, 아, 아, 제기를 이러면 안 된다. 여기까지 끌고 가서 묶어야지. 아, 제발. 아, 너에게 닿기를 야발. 야발 이게 안 된다니. 이런 이거 넣을 가야어가라고 이런, 새기랄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아, 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빨리 안튀어나 어이구, 아, 무자식 어린 것이 지금, 어? 어떤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빨리 와가지고, 죽어들는 말이야. 아, 빨리 가서, 어, 아, 죽어주는 말이야. 굳게 죽는 게, 어, 의 <웃음> 일인 것도 모르고 말이야. 음, 이렇게 버티면, 다음 사람을 생각해야지, 다음 사람을. 다음 사람을 생각하란 말이야. 어이구, 자! 지금 어디까지 어. 어. 어디 지금 어떻게냐 어어디까 지금 어떻게냐고 어. 콩 어. 없는거 개뻔하지 그냥 어. 에응 존나 맛있지 어. 에응 음어어 음. 음. 음. 음. 홍삼캔디 엄놈 음. 엄놈 음. 홍삼캔디 존나 맛있고 그냥 음. 어. 존나 꿀맛이구만 어. 이게 홍삼캔디의 맛인가 엄놈 음. 음. 꿀맛이엄 아아 <웃음> <웃음> 재기랄 이거 무슨거 나온다고 아이씨 말도 안돼 나 인정못해 인정못한다고 이런 재기랄 이걸 인정못한다고 내가 하.. 마 일로 안치우나이후르자식기 여기까지 오는데 내 3초 준대 3초 어 아. 상초 준다고 안강베이크다 이게 바로 어. 어떠냐 네 어. 어? 초특급 안강베이크 어때 어때 어? 별로라고? 아 별로면 안되는데 내 네. 일생을 연구해서 만든건데 이게 별로면은 어 나는 인생을 벗살한건가자 음. 고개 잡는 문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물고 음. 충분히 가도 늦지 않는다네 그것이 바로 네. 밀라밀 예 네. 진.. 짜가라고할수 있지 아, 텔레포트! 안 돼, 문 닫았어! 새끼를 아아아아아아! 까비! 바깥으로 게 <웃음> 아. 바깥으로 가는게 낫겠다. 아, 잠깐